고 한만호 비망론과 관련돼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고 한만호 씨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동료 수감자가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직후부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암시하여 압박하거나 재심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회유해서 고 한만호 씨가 한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는 그런 새로운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아, 물론 1년에위증조사 관련한 증언뿐만 아니라 이번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돼서 위증조사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아, 그런데 회유, 압박 등을 넘어서서 강압수사, 조작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는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서만 제기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검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검찰이 입맛에 맞게 조작된 진실을 만들어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강압적으로 수사하거나 먼지털기식으로 별건 수사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면 이번 기회에 황골탈퇴 수준의 검찰개혁을 통해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